그래서 이셸링 같은 사람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이거는 벌써, 이, 이거는 2차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셸링이 생각한 철학의 제일 명제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선험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 해서 온 우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재밌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딱 좋죠? <웃음> 여기서 딱 끝내야 좋지. 더 가면 재미. 자, 요 정도. 서양 철학자들하고 왠지 막좀 친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는 사이 같고 그래서 <웃음> 생각이 공유되고 있단 말이에요 별생각 아니에요 다 동양은 그걸 체험하는 걸 중시시키면 서양은 그 체험에서 그 결론을 뽑아내서 개념화 시키는 걸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철학책을 읽으면 느낌이 전혀 히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읽으려면 각오를 하고 요 인도는 중간적이에요 인도는, 인도도 정말 논리적이에요 복잡해요 예. 그런데 이 동양은 아주 그런 더 시적이죠 체험을 딱 건드려서 동양식 논리는요 여러분을 자극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 상이 떠오르게 하는 걸 중시해요. 서양철학식은 그게 아니라 아주 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이론을 전개하는 걸 중시해요. 동양은 안 그래요. 지익한 돈은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만 떠나라. 뭔가 설명이 다안된게 많잖아요. 근데 그 말대로 하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이걸 중시합니다. 즉 듣는 상대하고 지금 변증법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과 내가 음, 양이 서로 충돌해서 답이 도출되게, 그 듣는 사람 마음 내면에 답이 도출되게 하는 그 논리를 써요. 그래서 처음에 서양 철학 하신 분이 동양 경전을 보곤이 사람들은 논리가 없는 것 같다고 라 했어요. 좀 들여다보니까 고급 논리가 있는 거예요. 말을 듣다 보면 내 마음에서 그림이 계속 그려지는, 정확한. 오히려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는. 그 극치가 선문답입니다. 부처가 그 뭐냐? 똥막대기. 완전히 말도 안 되고 논리도 없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깨달아요. 아무리 논리정연한 철학책을 봐도 못 깨달은 사람이 이 말에서 도를 느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리라는 건 상대방 마음하고 같이 지금 살아 움직이면서 상대방을 자극해서 상대방이 이쪽으로 튀면서 이걸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더 멀리 생각하고 논리를 구사하는 그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런 차이는 있지만 서양철학 대신 아주 평면적이죠. 동양철학의 논리가 입체적이라면 평면적으로 아무튼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걸 중시해요. 그런데 그런 시도가 먹혔으면 여러분 다 철학자 됐겠죠. 서양철학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했고 그 철학이 모든 사람들한테 진리를 다 보여줬겠죠. 왜안 됐을까요? 애초에 그 시도는 불가능해요. 참나를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참나는 영원불면하고 상락아정이요 에고는 무상고무하여 만변하는 존재다. 제가 설명해 제가 써놓고 감탄해요. 완벽하게 설명했다. 여러분 읽고 아무 감흥 없습니다. <웃음> 뭐 믿으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걸 어쩌라는 거야. 왜그러냐면 철학은 근원적으로 신의 신의 세계를 다룹니다. 이성을 이성의 근원의 세계. 우주의 어떤 신적인 요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때부터 다 신의 영역을 탐구했다고요. 우주에 있는 근원적인 질서, 신의 질서를 연구한 거예요. 주역도 그랬고, 동양의 성리학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계는 근본적으로 경험 가능한 세계가 아니에요. 경험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한들 그게 상대방한테 감흥을 주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동양은 애초에 그런 부분보다는 상대방 마음을 움직여서 그걸 느끼게 만드는 데 되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 하나 버리자는 게 아니라 둘다 특성을 알고 잘 활용하면 그만이라